자 오늘은 소니 A7 마크3에다가 그 다음에 탑론의 1728 렌즈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테스트 제목은 극한 테스트예요 극한 분노의 질주 어, 그 전에 앞서가지고 그 A7 마크3의 스테디샷은 자동으로 켜놨고요 잘 아시다시피 탑론의 1728 렌즈에는 그 렌즈 손떨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1635 GM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사금이라든지 이런 렌즈를 꼈다면 좀더 안정화 기능이 더잘 됐을 거라 흔들림이 좀젖 됐을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아직 그랜지는 없네요 또 하나 오늘 테스트할 때 사용했던 이 모노포드는요 심각대에서 다리를 하나 빼서 그 다리로 사용한 겁니다 그 다리를 모노포드로 체결을 하고 사용했어요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그 결과는 영상에서 함께 하시죠 <목소리> 잠깐만요, 사람 지나가아가려운 예. 아니 그걸 한단으로한수 있어 한 <웃음> 짐벌이 엄청 가벼운 건 사실인데요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네, 한 손으로 들고 있다는 거근 네, 뛰어서 힘든 겁니다 뛰어서 어, 커피 한잔 마시면 언제 끝나요? 언제 끝나요? 저희 이제 못끊아그 그래.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. 천천히 가면 은 1, 1, 2, 3, 4 해가지고 3일 제일 빠른 속도 일부터 시작 3, 됐어. 됐어. 어. 계단으로 들고 뛰는 테스트 아마 스테빌라이징 성능 테스트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게다가 계단이 오르막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요 마음에 들었다고? 못 떠났다 삼성폰 떨어뜨렸는데요 삼성폰 튼튼해요 제용이형 아이소세 브라이트로 꼭꼭 액션캠 만들어주세요 제가 환한 대낮에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또 열심히 찍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또 오늘 고생한 모델한테도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, 안타깝게도 오늘도 틱틱이는 벌어졌어요 예, 튕기는 형상은 모터가 튕기는 형상은 벌어졌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왜 그런지 이유를 좀알것 같네요 근데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뵙고요어 빠이 어, 미치겠네 언제, 언제 이상한거야? 이게 이렇게 기운 상태에서 내렸을 때 틀어지는거 아니에요? 어, 그러게? 언제 보겠네?